안녕하세요 보디빌더가 꾸민 18살 자퇴생 박준희입니다 지금은 검정고시 합격하고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진로가 명확하기도 했고 유전자 돌연변이로 몸에 반점으로 덮여 있는데 시선도 많이 받고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들었는데 극복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운동의 강도나 훈련량은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한번 하면 은한 3시간 하고요. 아침에 한 번, 또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5, 6시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어, 만만하게 보이는 게 싫어요. 뭐든 힘들지 않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극복해야 된다. 그냥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보는것 같아요. 손석호 선수님 좋아그 선수님도 가슴이 오목 가슴인데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극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극복해내고 싶어요 몬스터 짐의 전현덕 선수님 근육을 잘 사용하는 법이나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선수님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스타홀드 짐의 점장을 맡고 있는 김경일이라고 합니다 채용 공고를 냈었습니다 지금 미성년자고 학교를 이제 지금 그 자퇴를 하는 상태다. 사실은 또 저, 저도 이제 제가 미성년자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거, 않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을 가졌었거든요. 그날 저녁에 준희 학생이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. 어, 거기에서 18세 학생이 어떤 거기서볼수 없는 절실함이라든지 뭐 간절함이라든지 성숙함도 보여서 그 편견을 깨게 됐고 몸은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? 그 몸에서 그동안 수련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간절함과 꾸준함이 보여서 그렇게 해서 함께하게 됐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 아낌없이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디빌딩이 그냥 인생이 된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 안될것 같고 힘들면서도 그냥 좋아요